정지시켜서 리셋을 시키면 시계는 이렇게 약간 예쁘게 돌아가죠 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그 호이어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유튜브에서 포카프리오님께서 저렴한 시계도 소개시켜주라 라는 요청이 있어서 100만원대의 시계를 가져왔는데요 이 시계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약간 복잡하게 생긴 포츠 시계입니다 시계 자체는 구형입니다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폴딩 클래스프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크로노 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12시부터 보시면 태그 호이어 마크가 있고요. 2시에 잘안 보이는데 한번 살짝 돌려 보겠습니다. 이 시계는 돌려서 빼고요.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고 두번 빠졌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고요. 한번 빠졌을 때는 이렇게 초침이 돌아가는 시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시를 보시면 10분의 1이 있죠. 이게 초를 나타내는 거고요. 초에 10분의 1초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고, 4시 쪽을 보시면 날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6시를 보시면 60이 써 있는데요. 이건 크로노 그래프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멈추면 큰 초침은 멈췄지만 6시 쪽에 초침은 계속 가고 있어서 이 전체 시계의 진짜 초침은 6시 쪽에 있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큰 초침은 크로노그래프 기능, 즉 초침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낸 다음에 정지시켜서 리셋을 시키면 시계는 이렇게 해서 리셋이 됩니다. 약간 예쁘게 돌아가죠? 이와 같은 시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빨간색 조침은 GMT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베젤은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베젤입니다. 베젤을 보시면 롤렉스 서브마리너랑 똑같이 이쪽에 야광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야광이 있는데 한 방향으로만 돌아게 해서 산소통을 끼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역방향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한 방향의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잠수부의 헬멧 밑에 각인이 CAF1110 이 보입니다. 이게 레퍼런스 넘버이고요 방수는 그리고 이 시계는 코츠로 가는 시계입니다. 베젤의 사이즈는 41이고요. 두께는 12.7mm 입니다. 스탠리스틸에 야광이 이렇게 있는 태그호이어. 비교적 저렴한 제품이고요이 제품은 배터리로 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최대 배터리가 2년 정도 가는데 배터리가 누수가 일어나면 고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는 게시계 수명에도 기능에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그호이어 아쿠아 레이서 CAF-1110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